일본 구름대 돌파 후에 움직임을 조금씩 이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손절한 이유는, 제가 손절한 이유는, <웃음> 일단 340원이, 340원이 한번 찍히게 되면은, 어, 요런, 요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수렴에서 일단 하방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이제 340원 찍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가격이 다시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 일단은 저는 한풀 꺾인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손절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저항의 영역을 이제 어, 이루고 있는 요 범위에서 어, 결국에는 저항을 받고 한번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그렇죠? 주방 차트에서 한번 꺾였어요. 그래서 어, 어제까지에는 이제 상승 관점을 유지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어, 캔들 지지받고 어, 캔들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어, 일단은 포지션 정리를 하고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봉 차트 구름대 위로 올라선, 이 후행스 펜이 구름대 위로 올라선 이 모습이, 어, 괜찮았어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 결국에는 단기봉에서는 이 움직임을 깼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움직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저, 그렇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약에 더블 탑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한번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게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몰라요. 어,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구름대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리플이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잘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서 이런 식으로 캔들 지지받고 다시 갈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번 만약에 한번 340원 정도를 이탈했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후행스팬의 구름대 지지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가격이 전환선 기준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350원 저항 돌파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 크게 큰 움직임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그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미 저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스웰은 스웰은 어, 이미 스웰은 이미 반영이 되고 남겠죠 그래서 이번 스웰은 별로 어, 영향을 안 받나? 어,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만 놓고 보면 지표만 놓고 보면 한풀 꺾였습니다 어, m s c d 가 한풀 꺾였죠 어, 꺾였기 때문에 어, 조금은 조금은 안 좋아 보인다 이제 그 스웰 말고 어,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시간 한번 구름대 가딱 아까 말씀드렸던 그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릴 수 있는 어, 이러한 그 지점에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여기가 지지를 받고 가느냐 아니면 깨지느냐에 따라서 어 지금 제가 추산하, 추산하건어한 3만 삼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리플러 한국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플 열성 진성 홀더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분들의 이제 어 올해 올해 명운이 요 지점에 갈리지 않나, 한 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딱, 그러면 이제 400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한 300, 350원이거든요? 350원, 400원 타겟. 350원 저항 뚫는 요 움직임이냐. 저, 아니면은, 여기가 한 340원 정도 됩니다. 340원. 340원 이탈하고, 그름데 이탈에서 더블탑 관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